서 어, 대기학공 제2에 대한 헌관, 헌관들을 포명하겠습니다. 초원관, 어, 정치권을 빼겠습니다. 만시, 아흥관, 간묵 종원관, 기복, 직례일송, 배축, 갑권 자집사, 준호, 우집사, 문호. 일단 이어 세목들 다 입으시죠 <웃음> 네. 자 이제 요이 서리 봅시다 들어시오 네. 안 줄로 어만예안들어 해야 서시다 그리고 에, 행사를 모시는데 지장이 안되록 가지고 계시는 에, 핸드폰은 에, 진동이나 어,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의 청수 중소 중모 지성 진성 감번좀 해주십시오. 건강축구 건강 대지사에 관세이 수상하십시오. 관세 관세하십시오. 한 번. 관세 입지 개간배이 개간배이 서리 서리 진설, 진찬. 진설, 찬 찬이, 초혼, 니, 지, 상서, 전, 배위. 개. 분양. 안녕 배 재배 대주 <웃음> <재배. 웃음> 광신 이놈은 새가. 아아이 어디 갔어? 초대. 초대. <웃음> 아 방산이. 없신식가 여기 50자 없어. 아저 초에 노신디 말씀이 맞죠. 한진이 뭐좋아도돼야 돼. 젊은 사람보다 허라고 이제 노인이 되고 꾸고 네, 있죠? 네. 주로적자 이제 바빠 갖고 저기 진절한다고. 아 노인 거. 근데구나. 다른 사람 좀 식게. 한 네. 네. 강진 주들 강진 배 재배 진관드 강진 은광이야 제집사악 참사자께 참신재배 참신재배 행축원래 사업도 배배배 집사봉 고이종 삼반 진주지 초 이빨이 빨이생 제주도 돼야니까 촌 수위 제주 이상수 집사 집사 수이 전후 고이전, 고이전. 잔. 집사 봉피전 참바 진주진촌 섬 아이치라니까 수이 제주 이잔수 어, 네. 아, 아, 일본. 아, 일본에 일본에 <웃음> 집사 집사수희 전우 비전비개 비전. 반개 반개 삽지 전정 아니 아직도 어, 반로 아니 아직 나 얼굴이 저쪽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셨더라요 예. 정정 축진 진정 진격 그럴 수도 있 여기 여기 여올 여기 여기 여기 어여가진이야 잡지. 여진충초헌지자 독주. 어? 전부 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기의 3월 임신사조구일 경진 잠시 삼세손 정만시 감소고 전 11대 조고 태중대부 홍문관 대재학공부군 견 11세 조비 정부인문화유시지단 세대 구원 분영실소 첨소무지 추유법본 이불감망차설신단 세천일제이상계 이자우로 미중암모 근용천작스수치봉상사상향존부복 제배 동관태복이진사철주 치산고처 선안고아 상속 종위 그 네. 네. 네. 집사봉 고이존찬반 진주지 아흔 아수수 집사 집사 수이 전후 고이존고이존 네. 집사봉 비위존 찬 진주지 아흔 아음 수이수 집사 집사 수이전우 비전 비일전 쭉 진정 안독겠어요 진정, 흥 아, 재배 대복이 집사철주 구짱고 짱구, 짱고 짱구, 종구짱 잔인인 짱구, 짱구, 상속돈 대. 집사 보험 고위전 참방 진주진 종원 종원 수위수 집사 집사 주위 전우 고위전 집사 보험 비전 참방 진주진 종원 종원 수위수 집사 집사수의 전우 비자 축진자 진자 종원 부복은 재배 대배 정원태보기 흥만축구재집사푸보전부푸보가세요 네. 유식소경 아이이쭉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철경진다. 신자만 해것니다 신자 어요 모두 행하세요행초 성사 초탑 집사 하시죠. 치우 첩사 합반계다 <목소리가> <얘도> 내리고. 합반계 <웃음> 집사 태 보기. 선관이야, 제 집사 제배 사시. 삼홍간 음복이 음복이에요 집사 집사. 집사들 집사들 파일 하나 요 밤을 다들 좋아하시니밤실요 집사 첫석입니다 네. 예, 예필요 네, 공공에 모두 오셔서 운동도로 오세요. 예. 복돌 받으시고요. 아,